남편의 대머리를 치료하려고 약을 머리에 발라주는 꿈 정력세퇴와 직장에서의 명퇴, 퇴직, 해직 등의 불안함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내장에 병이 생겨 진단치료 수술을 받는 꿈 어떤 일에 갱신하고 보완하며 당국의 심사나 수정을 의뢰할 일이 각각 발생한다. 뱀이 뱃속에서 이를 치료하는 약을 토해낸 꿈 뱀이 뱃속에서 이를 치료하는 약을 토해내는 꿈을 꾸게 되면 생활비가 생기거나 상품권 같은 것을 얻는다. 병 치료 중 중단하거나 잠이 깨는 꿈. 병 치료 중 중단하거나 잠이 깨면 진행을 의미하거나 일이 어려워진다. 병든 이빨을 치료하거나 새로 갈아 끼우는 꿈. 타인과 재물 내지 이권을 나누거나 직장 및 사업 등과 연관된 변동이 따르게 된다. 병을 치료하다가 죽는 꿈. 소원이나 사업 등과 같이 계획한 일이 완벽하게 성취될 징조. 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하다 죽는 꿈. 사업 소원 계획한 일이 각각 성취되거나 그이에서 손을 뗀다. 1 2지장괴양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꿈. 12지장궤양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고민으로 몹시 힘들어한다는 암시다. 얼굴 부위를 치료하거나 수술한 꿈. 자신의 주위에서 무언가 옮겨지는 일을 행하게 된다. 즉, 문패를 새로 갈아단다든지, 방문을 다시 고쳐단다든지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얼굴을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꿈. 얼굴을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꿈은 자신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기자들에게 신상이나 사법상의 신문을 받는다. 얼굴의한 부위를 치료받거나 수술하는 꿈얼굴의한 부위를 치료받거나 수술하는 꿈을 꾸게 되면 얼굴 전체를 수술하면 관제수가 있거나 매스컴을 타게 되며 일부분을 수술하면 누군가의 간섭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거나 합법적인 고문이나 신문을 받게 된다. 얼굴이나 머리 무위를 다쳐서 치료하거나 수술한 꿈 직장이나 집안일에 변화를 겪게 되는 징조 영적인 존재에게 약을 받거나 치료법을 전해 듣는 꿈. 영적인 존재에게 약을 받거나 치료법을 전해 듣는 꿈을 꾸게 되면 곧 몰라볼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될길몽이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중에 잠이 깬 꿈. 계획한 일을 진행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됨. 잇몸을 치료하는 꿈. 이별할 일이 생긴다. 정신치료를 받는 꿈. 정신과에서 치료나 상담을 받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실제로 현재 자신의 심경이 매우 복잡하거나 근심이 큰 상태이며 애타는 속내를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조언을 얻게 될 일이 생길 암시이다. 주사기 메스 침 전기 치료기 기타 치료 도구를 보는 꿈 어떤 일의 심사, 검토, 수정 등을 하기 위한 방도, 자원 능력 등을 상징한다. 치료가 중단되거나 치료하는 것을 보는 꿈 치료가 중단되거나 치료하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에 진전이 없거나 어려움이 생긴다는 암시다. 코를 수술하거나 치료를 받는 꿈. 코를 수술하거나 치료를 받는 꿈은 자신이 하는 일에 심사 당국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된다. 코를 치료받는 꿈. 타인의 간섭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치료 꿈 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